지난번에 제가 이정도 까진 해놨어요 지금 동물들 좀 살기 편하게 해주고 조금 몇 마리 더 불려 두고 일단은 그러면 은 오늘은 진짜 등대를 좀 짓자 이제 모름지기 등대라면 은 원래 흰색 빨간색으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색깔이 그래서 양을 많이 키워다가 이제 염색을 해 가지고 짓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딱 여기까지만 목조로 하고 이제 2층부터 계단 있는 방이 생기잖아 등대가 위로 올라갈 때까지 거기를 이제 빨간색 흰색으로 양털로 쌓아가면서 이제 약간 원형 비슷한이 만드는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뭔가 그냥 보통 건물 같은 느낌으로 항상 요 느낌은 살려야 돼 목조라면 통나무가 서로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뭔가 기둥을 지탱하고 있는 이 느낌 이 느낌을 살리지 않으면 목조 건물이라고 할수 없어! 급발진 죄송합니다 급발진 죄송합니다 좋아! 어, 나쁘지 않아 여기 좁은데 아 근데 아 맞다 잘못 생각했다 이쪽까지는좀 집처럼 쓰려고 했다 그러고 보니까 기껏 만들어 놓고 여기 딱이. 요만큼 열어놔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좀 여기다가 좀 예쁘게 추가로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아예 이거 따버릴까 이거 이거 건축 자재 100% 부족하다 큰일났다 아스불째다 느껴진다 버리지 말아야 될 일을 버리는 느낌이 너무 든다 이거 저또맞때네저또망했다 대승 기다려라 대승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차라리 이쪽을 그냥 다 그냥 화로로 채워버리든가 나중에 어떻게 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래 이정도 공간 확보되고 근데 점점 섬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 같다 이게 인간의 힘인가? 뭔가 자연을 파괴해버린 이 느낌 거든요. 아 좋습니다. 어 나무 이제 한 블록도 안 남은 거야? 아니 한 블록이래 한 세트도. 어 지붕을 대충 만든 다음에 횃불 작업하고 나무 좀더 캐와야겠다. 지난번에 발견한 우리 주민 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한번더 체크하러 가야 돼. 그 다음에 책장도 지금 많이 벌어놔야 돼.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깨알 팁인데. 그냥 또 횃불을 설치하면은 예쁘지가 않아. 이게 울타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이거 뭐알 거야? 아마 기둥이 이렇게 길게 된 경우, 특히 중간이 이렇게 두 칸이 남아버리는 경우에 요걸 하나씩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다 설치를 해주면 예쁩니다. 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나 디테일 좀더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나무 버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달면 예쁩니다. 그죠? 뭔가 다르죠? 아까 그냥 횡한이 없는 거보다 괜찮죠? 비올때 괜히 약간 맞기 싫은 느낌으로 <웃음> 어, 귀엽게 어, 여기는 테라스 약간 테라스 좋아 어쩌지? 대불편 시대가 열려 버렸네. <웃음> 이런 나라도 괜찮을까? 괜찮다고 위로를 해본다. 안 괜찮아. 안 괜찮. 다리는 두 개여야 해. <웃음> 여러분, 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표지판을 안 했잖아. 진 큰일 날 뻔했다. 제일 중요한 걸안할 뻔했어. 2B, 2T 길 39로 케빈스 라이트 하우스 4 6와 <웃음> 미쳤고요 야 감성 죽인다 비오는 날와 미쳤다 이거 일단 저쪽 대륙 건너가서 양털 깎을 수 있는 거다 깎아 와야겠다. <웃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 섬을 발견한 지가 벌써 한 3~4일 5일 되 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또 턴다. 이거는 사실은 날 사랑하는 거 아닐까? <웃음> 보고 싶어 너의 건축 이 개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털 깎을 뻔 했네 어어 이 녀석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지 숨어있으면 모를 줄 알았어 이 녀석 내가 왔어 내가 돌아왔어 어? 아 뭐야 아, 벌써 끝나? 한번했는데 끝나? 아니 아뭐 이래 나침반? 나침반이 더 남는 장사인가? 집에 지금 레드스톤 몇개 있는데 얘였다 얘가 책장 가지고 있음 그렇지 어 여섯 개 책장 여섯 개 좋습니다 오, 예쁘겠다. 어 예쁘겠다 어다 올라가면 예쁘겠는데? 약간 3단으로만 흰색 빨간색 흰색 그 다음에 맨 끝에 방 하나 진짜 이거 레드스톤이랑 나침반으로 좀 작업을 해볼까? 아니 렉 내... 아? 아? 아아아 아, 아, 반대 아아아 아아아 아. 아, 얘네 털 안나겠네? 이거 안 퍼져가지고 아 이거 멍하니 기다려주고 있어야 되나? 야 잠깐만 그러면은 요 광산을 개발해야겠다 여기 다른 청크 가지 말고 여기를 개발을 들어가 아, 우리 굿굿굿이가 너무 아파하고 있는데 그전에 아 잠깐만요 어떻게 어디를 막아야 아 됐다 우리 굿굿굿이가 죽기 전에 빨리 인챈트를 성공을 해야 돼 아니지 내가 살려야 될건어 굿굿굿 굿굿굿 몇 번이야 하, 이거 한칸 바뀌는게 드럽게 오래 걸리네 정말 여러분 이래서 자연은 파괴하면 안 돼요 예?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연을 손대는 순간 자연은 돌아오지 않아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렇지 야 이거면 은 3으로 나눠봐 7개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에메랄드 부자 돼버려 그렇지 39개 됐어 얘들아, 내가 왔어 지도 제작자 그래 이 친구 내놔 가지고 있는거 다 내놔 지도 제작자 내놔 내놔 어 여덟개 나이스 됐다 가자 일부러 18개라는 수를 채워온게 딱 맞게. 딱 맞추? 나이 가운데에다가 툭. 하... 멋있구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저의 두 번째 인첸트세 번째인가? 어? 효율 뽑? 이건 각인 가야겠다. 과연 같은건 뜨지 않았네 근데 만약에 지금 레벨이 더 있으니까 한번 더 뛰어본다면 어차피 잔디 때문에 섬손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한번 더 뛰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어! 진짜 떴어 어아 됐다 어. 아 섬손은 근데 하나 아이렇게음 섬 손으로 잔디를 몇개캔 다음에 돌아와서 모루 만들어다가 곡꼭꼭이랑 곡꼭꼭 곡꼭이랑 합치자 뭔 소리지 얘가 곡꼭꼭이 곡꼭 곡꼭이 곡꼭 곡꼭이 그러니까 곡꼭꼭이랑 곡꼭 곡꼭이랑 합쳐가지고 곡꼭꼭 곡꼭꼭 곡꼭이. 이거 봐, 이 흥분했다는 증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흥분했어, 흥분했어. 잠깐만, 여기 어디야? 왜 나무가 없어? 오,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어쨌든 일단 켜봐. 아, 흙이다. 잔디 잔디 잔디 이 잔디가 있어야 우리 양양이들이 털을 뿜뿜할 수가 있거든. 고양이 마냥. 아, 저기 있네. 아쪼 쫄았자네. 아, 여기 있었자네. 아, 나 너무 놀랐자네. 육고기 한번더 해서 진짜 행운 노려본다 이번에 행운. 제발 행운 하! 여기에 붙어 나올 수가 있어 행운이 했습니다 일단 기다려야 돼요 오케이 떴고 이거지 이 쨍한 페라리 빨강 자, 이런 식으로 음. 얘들아, 얘들아, 니네끼리 지금 친다. 쳐 음. 얘들아, 니네끼리 죽는다고. 야, 지금 니네끼리 죽잖아. 야, 야, 음. 야, 아, 아, 내가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미안해. 안 할게. 음. 아, 아, 아, 야 아, 아, 감정 감청... 없다 너네 또 죽을까봐 너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없슈. 너네 과민 반응 진짜 미치네 그냥. 들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따라오더니 어 갇혀 놓으니까 지금 막눈 뒤집어 까지면서 막. 밥이다 밥밥줘 밥이다. 와우 이거 흰빨흰 흰 마무리 어때요? 지금 흰색 빨간색 흰색 마무리 이런 느낌 음. 그리고 여기 정원에 나무 하나 심어 놓은 게 너무 마음에 드네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지만